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법 제 3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34강도 어, 제 4장 해상보험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이번 시간은 보험자 면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자 면책은 의의와 법정 면책 사유를 먼저 공부하게 되는데요 어, 그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험자 책임이 소멸되는 사유로는 보험계약의 무효, 실효, 해제 및 해지로 인하여 보험자의 보상 책임이 소멸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의 무효등을 부분에 대한 보험료 반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보험자 면책은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되지만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손해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보험료 반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보험자 책임의 소멸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면책이란 보험자에게 보상 책임이 있으나 법률의 규정이나 보험계약에 의하여 특정한 위험 또는 손해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면책약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면책 약관의 존재 이유는 첫째, 어, 보험 불가능한 위험, 어, 또 이례적인 위험, 타보험 계약에서 제공되는 어, 보상금, 도덕적 위험 성황또피보험자에게 불필요한 보상금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 먼저 보험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측정 불가능한 대진난 소환, 피보험자에 의해 직접 좌우될 수 있는 소환, 우연한 손해가 아니라 예상되는 가치의 감소에 기인한 손해입니다 전쟁 또는 원자핵의 방사능 위험, 감가상각과자연소모와 같은 예상되는 재산가치의 감소에 의한 손해, 보험의 목적을 고유한화제나 성질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이례적인 위험은 보험이라는 것은 원래 다수 동질의 위험단체를 기초로 손해의 결합기, 결합기법에 의해서 실제 손해가 평균 손해로 대체되는 경제적 제도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손해 노출 상황의 존재는 평균 손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질수 없습니다. 다음은 타보험 계약에서 제공되는 보상법인데요. 면책사유는 보상 범위의 중복을 피하고 저렴한 보험료로서 꼭 필요한 최저의 보상 범위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험증권의 보상 범위를 한정하는 데 이용이 되는데두 어, 가지 보험증권에서 동일한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 손해 보상 원칙에 의해서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해 중복으로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중복과 보험료의 이중 부담이라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됩니다. 다음 도덕적. 위험성원인데 일부 재산이나 위험은 도덕적 위험상태 또는 손해금액의 측정 및 결정의 어려움 때문에 면책이 됩니다. 어, 다섯 번째, 피해보험자에게 불필요한 보상범위가 있는데요. 어, 특정한 위험은 위험단체의 구성원인 다수의 피해보험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보험자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보상범위 하나여 부부함으로써 보험료를 저감할수 있습니다. 어, 이런 면책사유를 나눠보면 법적 면책사유와 약적 면책사유로 구분할 수 있고요. 절대적 면책사유와 상대적 면책사유로도 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적 면책사유와 약적 면책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적 면책사유는 어, Statutory Exclusion이라고 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입니다. 또, 약정 면책 사유는 contractual e x c l u s i o n 인데 보험증권 또는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면책 사유입니다. 이 약정 면책 사유 중에는 피보험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정 면책 사유를 보험약관에 그대로 원용한 경우도 있고, 어, 월, 이러한 경우는 원래의 법적 면책사유의 내용을 어, 이러한 경우도 있고 또 원래의 법적 면책사유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약정하는 경우도 있고 법적 면책사유에 속하지 않으려지만 합의로서 새로운 면책사유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절대적 면책사유와 상대적 면책사유어 분류할 수 있는데요. 어, 절제, 절대적 면책사유 어떤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되는 사유입니다. 반면 상대적 면책사유는 계약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는 한 보험자가 면책사유인데요. 법률 규정에서 보험증권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즉 o n i s t Policy Advise p r o v i d e s 라든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는 면책사유가 대체로 상대적 면책사유입니다. 특약과 추가 보험료에 의하여 보험자가 담보할 수 있는 위험인데, 어, 대부분의 이 보험계약에서의 면책사유는 이런 상대적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법적 면책사유의 경우에 특약에 의하여 보험자가 담보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없는 법적 면책위험은 대체로 절대적 면책위험으로 해석됩니다. 단서조항이 없는 법적 면책사회를 모두 절대, 그러나 단서조항이 없는 법적 면책사회를 모두 절대적 면책사유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쟁 위험의 경우,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보험계약법이 보험자 면책사회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쟁 위험을 보상하는 특별약관에 의하여 부보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 면책사회는 피보험 위험과 함께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형식만으로 무조건 절대적 면책사으로 이해할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피보험자의 고의의 위법행위와 같이 보험계약의 최대선의 원칙과 같은 기본성질을 반환하는 사유에 하나여 절대적 면책사유 또는 절대적 면책 위험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다음은 면책 사유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책 사유는 면책 위험, 면책 손해, 면책 재산 등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면책 위험은 excluded p e r i l 라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보험계약에서 특정한 위험 또는 손해의 원인을 보험자의 보상 책임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면책 위험이라고 합니다. 피보험자의 고의의 위법입니 보험의 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지연 등이 이러한 면책 위험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면책 손해, excluded l o s s 이 s 는 보험 계약에서 특정한 손해는 보험자의 보상 책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ICCWA의 경우, 특정 면책 비율의 분손은, 면책 비율 미만의 분손은 보험자의 보상 책임에서 제외합니다. 또 ICCFPA의 w 경우 어, 선박을 좌초 충돌 화재에 기인하지 않은 단독해손을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규정 약관의 특징은 어, 손해 중에서 일정 부분, 또 특정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면책손해라고 합니다. 한편 면책재산 즉 Excluded Property는 보험계약에서 보상할 책임을 제외하거나 제한하는 재산인데요. 어, 적화보험에서 부보 대상인 화물은 상품의 성질을 가진 물건을 말하고 개인의 소지품이나 선상에서 사용하기 위한 식료품과 소모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어, 이러한 물건들이 그 면책재산이 된다고 볼수 있고요. 다른 관습이 없는 한가판적화물이나 사안동물은 보험증권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고 과물이 포괄적 면책으로만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면책이 되기 때문에 면책 재산이라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법적 면책 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1906년 MIH의 55조는 피보험 위험에 금인하지 않아서 피보험자의 고위의 위법형, 지연, 음, 이 지연은 피보험 위험으로 인한 지연을 포함합니다. 보험의 목적의 통상의 자연성, 뭐 자연 무물를 포함하고, 통상우송과 파손, 보험의 목적의 고위의 하자나 성질, 쥐나 해충에 근인한 손해, 그 다음 해상 위험에 근인하지 않은 기관의 손상 등, 이러한 경우를 법적 면책사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피, 먼저 피보험 위험에 근인하지 않은 소원는 1906년 MIA 제55조 제1항의 규정인데요. 어,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험증권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보험자는 피보험 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원에 대하여 책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술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는 피보험 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하지 않은 모든 손원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에 해당하는 것은 제66조 공동해선 약관과 제78조 손해방지조항의 규정입니다. 어, 동법 제66조 제1항은 공동해선 손해는 공동해선 행위로 인한 손해 또는 공동해선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발생하는 손해인데 동조 제6항은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피보험험을 피할 목적으로 또는 피보험 위을 피하는 것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자는 어떠한 공동해손 손해 또는 공동해손 분담금에 대해서도 보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06년 MIA 제78조는 보험증권에 손해방지약관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약관에 의해 체결된 약점은 보험계약을 보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보험자가 전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보험의 목적이 단독해소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 미만의 면책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피 보험자는 그 약관에 따라서 정당하게 지출한 일체의 비용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서조항을 보험증권에 약정하는 경우인데요. 계약 당사자들은 보험증권에 적절한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피보험 위험에 근인하지 않은 소원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1982년 ICC 또는 1983년 r t c 허드는 손해를 초래하는 원인에 대해 근인주의를 포기하고 상당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목구를삽입 하고 있습니다. 1982년 ICC 제2조 공동의손 약관은 피보험 위험을 피할 목적이 아니고 면책 위험을 제외한 어떠한 원인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공동위성과 구조비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다음은 피보험자의 고의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고의의 위법행위, 즉, Willful m i s c o n d u c t o i s 에 기인하는 소원에 대하여는 면책이 됩니다. 아, 그러나 보험증권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험자는 피보험위험의근인에 발생하는 일체의 소원에 대하여 비록 그 손해가 선장이나 회원의 위법행위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 절대적 면책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는 왜냐하면 피범자가 의도적으로 위법행위를 해서 발생된 손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 선의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피보험자의 사주 또는 방조에 의한 고의의 침몰인 스커튼링또 유기 캐스팅 오이, 방화, 오레이전 어,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지연손원인데요 항해보험증권에서 항해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개시되어야 하고 만약 항해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개시되지 않으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묵시적 컨디션이 있습니다. 항해보험증권의 경우에 항해는 반드시 전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신속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만약 적법한 이유 없이 그와 같이 수행되지 않으면 부당한 지연이 있을 뿐 때로부터 보험자의 책임은 종료된다고 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있는 항의지연이라는 것은 보험자의 책임이 종료되는 것은 선의의 피보험자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이보험증권의 특약에 의해 인정되거나 적법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항해 지연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지연의 허용이 지연으로 인한 손해까지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1906년 MIA 제 55조 제 2항 b호는 보험증권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보험자는 선박이나 화물을 지연이 피보험 위험에 기인한 경우에도 지연에 기근이나 모든 손해에 책임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선박을 좌초나 충돌 등 피보험 위험으로 인해서 지연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피보험 위험에 근인한 손해는 보상되지만 지연 자체에 근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입니다. 또, 화물 손해가 지연과 관련되는 경우 선장 또는 선원의 약행, 항만 노동자의 태엽, 전쟁 위험, 선박을 좌초 또는 충돌 등에 의한 항해 지연되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역시 어, 면책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손해가 지연이나 보험증권상 면책 위험이 근인으로 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 면책이지만 지연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선박의 충돌이나 좌촉 등는 해수유입 등의 피보험 위험에 직접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험자에게 보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 지연에 근인한 면책 손해는 화물의 성질 손해 비용 손해 시장 상실 손해 화물 인도 기간을 위하기 위한 배상금 지급과 같은 책임 손해가 있는데요. 먼저 화물의 성질 손해는 보험의 목적 자체의 자연적 성질 또한 고유의 하자로 인한 손해로서 화물의 부패 또는 변질 자연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 비용 손해는 전쟁 스트라이크 폭풍우 등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선박을 충돌, 좌초로 인한 수리를 위해 입항한 중간항이나 피난항에서 지출되는 비용, 적하의 영육 보관, 재선적 등에 필요한 비용, 시장의 상실 손해는 시세변동 또는 시가변동 등을 이유로 화물의 가격이 하락하여 생긴 피본자의 손해등이 유리해서 합니다 화물 인도기간의 위약에 의해 배상금 지급과 같은 책임손해도 지연에 근연한 면책손해에 해당합니다. 어, 다음은 통상의 자연소모와 누선및 파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1906년 MIA 제5 5조 제2안 10호에서는 보험의 목적의 통상의 자연소모, 통상누선과 파손은 보험의 목적의 성질에 기인한 경우 으로 고유의 하자나 성질과 함께 보험증권에 별도로 규정 있는 경우 아니면 보험자는 면책이 됩니다. 어, 첫째, 통상의 자연소모인데요. 항해의 통상과정 또는 보험과정에서 화음으로 일어나는 필연적인 소원입니다. 해상 고유의 위험을 정의하면서 그것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서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RCP 제7조의 해상 고유의 위험의 정의와 관련된 사건에서 해상 고유의 위험이란 해상에서 보험의 목적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고나 재난을 포함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결과적으로 자연손, 즉 웨어 인도 태어라고 표현되는 풍파의 자연적이며 불가피한 작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반드시 어떤 재난이어야 한다. 이렇게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통상 누손과 파손은 통상의 자연 마모가 주로 선박보험에서 사용되는 면책사유이고 통상 누손과 파손은 주로 적합보험에서 사용되는 면책사유입니다. 뭐, 결국 같은 뜻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보험의 목적의 통상무소은 어떤 외부적 위험에 의하지 않고 항해 중에 발생하는 용량의 자연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이 포도주 유리와 같은 액체 화물이 선박의 좌초나 충돌 등 외부 충격에 의하지 않고 항해의 통상과정에서 액체가 누출하거나 용기에 흡수 또는 증발됨으로써 발생되는 손음입니다 통상적인 항해에서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며 거래의 관습상 예상되는 노선으로 실무에서는 무형노선 또는 자연적성이라고 합니다. 선박의 좌초충돌 등으로 인한 선착내의적화이동이나 용기의 파손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선은 보험사고에 해당하지만 통상의 송선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선에 대는 보험자가 면책입니다 통상노선과 이례적인 노선을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간의 통상 누선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정하고 그 비율 이상의 누선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험금에서 공제되는 일정 비율을 소손의 공제액 또는 프랜차이즈라고 합니다. 원인 여와를 불구하고 불문하고 누선 위험을 포함한다는 라 추가담보조건으로 부부한 경우에는 통상의 손해를 포함한 누선에 의한 모든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일정 비율에 관계없이라는 표현도 통상 누선을 포함하여 모든 누선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진다고 해석합니다. 이 보험의 목적의 통상의 누선은 통상 누선과 유상 개념인데요. 보험증권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한 1906년 MIA에 의해서 면책되는 손해입니다. 다만, 점위험 담보 조건인 올리스, 올리스크스 그로즈에서는 파손 위험이 모두 피보 위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906년 MIA 제55조 제2항 12호에 규정하고 있는 면책 위험 중에서 통상의 파손과 쥐 또는 해충을 근육하는 손해가 1982년 ICC 제4조 일반 면책 여건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1982년 ICCA 제1조 위험 조항에서는 어, 제4조에서 제7조까지 면책약관에서 열거한 것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통상의 파손을 열거하고 있지 않으며, 1906년 MIA의 통상파손은 보험증권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면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82년 ICCA에서는 보험자에게 보상 책임을 지겨니다 다음은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정한 보험의 목적이 일반적으로 또는 특수하게 가지고 있는 결함을 얘기하는데요. 외부의 우발적 사고가 아닌 통상적인 항의의 경우에 따라 보험의 목적 자체의 고유한 특성 또는 성질이 손해의 영향이 되는 것입니다. 보험의 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은 1906년 MI에 서 보험증권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되는 상대적 면책 위험으로 당사자 간의 별도의 특약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보험자가 부담하는 성질 소원입니다 이런 면책이 오직 보험의 목적 자체에 고의의 하자나 성질이 존재할 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자연 발화로 생긴 부고하고의 과제 소원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연 발화로 인해 선박이나 다른 화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손상이 근인은 화재이지 고유의 사자가 아니므로, 선박이나 다른 화물은 해당 보험증권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부패하기 쉬운 화물, 의류나 육류의 부패, 포도주가 씌어지는 것, 석탄이나 대마의 자연 발화, 액체 화물의 증발, 생동물의 질병이나 자연사, 발효 등이 이러한 손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부패의 변질 또는 변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해의 통상과정에서 발생한 선어 육류, 야채, 과일, 알 등의 부패, 주류의 산화 변질, 국류 곡분 등을 건조로 인한 변색 질변 등인데 보험기간이 개시 전부터 과일에 하자가 있었거나 도물에 핏물이 떨어져서 과일이 부패하거나 도장물이 변색되었다면 그것은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한 손해입니다 해수의 유입 등피보험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자연 발화 또는 자연 폭발인데 해상 위험 등 외부 충격이 아니고 화물 자체의 화학적 생물학적 반응 등인하여 발생한 자연 발화, 자연 폭발로 인한 손입니다 항해의 통상 과정에서 발화되기 쉬운 화물은 연화, 석탄, 양모, 어분, 대마 등이 있습니다. 어, 선박 충돌로 침몰, 침수하여 적하가 자연 발화하는 경우, 그러한 화재 손해는 보험의 목적을 고유해 하거나 성질을 있는 것이 아니고, 충돌로 인해, 어, 발생한 것으로 보험자에게 보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목적을 고유의 성질에 기인한 자연 발화 또는 자연 폭발로 인한 것임을 보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은 동물의 자연사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하인 동물이 피부 위험에 기인하지 않고 항해의 통상 과정에서 병에 걸리거나 뱀을 미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는 동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기인한소원입니다 동물의 대부분이 폭풍으로 인한 선박의동물로 인해 상처를 입어 사망하는 경우는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것입니다. 적하인 사한동물은 일반 화물과는 성격이 상이함으로 계약체결시 보험증권에 특별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보험 위험에 기인한 동물의 사망과 자연적 사망을 은밀하게 구별하기는 쉽지 않은므이 보험은 우린 여아를 불문하고 사망 또는 자연사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는 산동물 약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손은 스웨드와 스웨트 데미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착리의습기의연계를의하여 적하에 발생한 소화입니다. 항해의 통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내의 습기를 견딜 수 없는 화물의 한손은 화물의 성질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선박이 폭풍에 조거하여 창구를 장시간 밀폐함으로써 통풍이 안 되어 한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1982년 ICCA나 1963년 i c c o 리스크 또는 1963년 ICCWA에서는 폭풍에 의한 손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녹돈는 곰팡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해 사고에 관계없이 국물이나 연초에 발생하는 곰팡이 또는 금속에 발생하는 녹은 보험의 목적을 고유의 하자로 인한 손해입니다 곰팡이를 피보험 위험으로 할지라도 고유의 하자로 인한 곰팡이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곰팡이가 고유의 하자를 나뉘 발생했다는 사실은 보험자가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음은 쥐나 해충의 근위한 손입니다. 쥐는 화물의 손상과 심지어 선박의 특정 부분의 손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됩니다. 해충은 특정 화물에서 발생하는데 1906년 MIA에서 쥐 또는 해충의 근위한 손이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 화물에 서식하는 해충은 면섬유에 기생하는 면충, 밀가루의 바구이 등이 있습니다. 전염험담보약관이 도입되면서 쥐나 해충에 의한 손해가 약적 면책 위험인 보험의 목적을 고려해야하거나 성질에 포함되는가 여부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쥐나 해충에 의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한 기준으로 그들의 여권을 조사하라는 말이 자주 인용될 만큼 쥐나 해충이 외부로부터 침입한 것인지, 고유한 화물 자체의 것인지가 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전유형 담보라는 말이 쥐나 해충에 대한 법정 면책 위험보다 어느 정도까지 우선하고 쥐나 해충이 운송 과정 중에 외부로부터 침입한 경우 그 결과에 의한 손상은 전유형 담보 보험증권에서는 담보되지만 고유한 화물 자체의 해충이나 구더기 또는 부보된 음성이 캐시되기 전에 화물에 실제 있었던 해충이나 구더기가 만이한 경우 보험자에게 보상 책임이 없다고 해석하는 해석론도 있습니다. 1963년 ICCA 올리스크에서는 쥐나 해충에 의한 손상이 유일한 약정 면책 위험인 고유의 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 1982년 ICCA에서는 1906년 MIA에 서 상대적 면책 위험인 쥐나 쥐와 해충에 불린한 손해가 통상의 파생과 함께 제4조 일반 면책 약관에서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로 해석됩니다 다음은 해상 위험에 그린하지 않은 기관의 정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06년 MIA에서 상대적 면책 위험인데 기계류는 선박에서 사용 중인 프로펠러와 기타 기계류를 의미합니다. 보험자가 기관의 단순한 보장에 호 대하여 보상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인데요. 1983년 ITC 헐전체 6.2.2조에 의하면 이 보험은 보일러의 파열, 차축의 파손 또는 기관이나 선체의 잠재적 하자로 인한 보험의 목적을 멸실 훼손을 보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열된 보일러, 파손된 차축 등 잠재적 하자가 있는 부분의 차체 자체 손해는 보상되지 않지만, 그로 인한 피 보험 선박의 다른 부분에 발생한 멸실 회성은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손해의 보상은 피 보험자나 선박 관리인의 상당한 주의의 부족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그 해상보험 계약의 효력에 그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 법적 면책 사유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에서는 다음 중 해상보험계약상 일반 면책사항의 유형이 잘못 결과된 것은아는데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